마스켓 먹으면서 수다 떨기 하겠습니다 이 샤인머스켓은 조금 얼렸고요 완벽하게 얼리진 않았어요 새언니가 준 샤인 머스켓입니다저이도이렇 먹을 을여여서서럭꿀럭꿀럭거리리든요요데데조 그 조건 ASMR 보니까 Let's take off. 모르겠어.. 촬영 현장에 가본적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만만해 준비를 하고 슈퍼주니어 앨범이랑 나 사인받을 매직이랑 이런거 다 준비해가지고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든거예요 슈퍼주니어는 많이 그래서 보긴 봐요 확실히 뭐 팬사인회, 콘서트, 팬미팅 이런거 보다는 진짜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거예요 그게 있는 게 10월에 방영됐는데 그 전에 스포라서 자세히는 말할 순 없지만 제가 현장 진행 팀으로 일을 하러 가서 gift. 없으면은 할만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힘었던 것도 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이고 저만 혼자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집을 하 는게 얼마나 중요 한지, 한번더 깨달 은것같 아야 되 나？저는 그게 너무 너무 중요 해서요. 하고, 싶지않 은, 일로돈을벌고 익노 라면 굉장히. 이걸로 하고 내일인데, 그 가서 거기 가서 너무 고된 일을 하느라 다 떨어졌어요. 여기도 이만큼 떨어졌고, 여기도 다 떨어졌고, 여기도 다 떨어지고, 이제 먹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.